눈부시게 빛나게 하는 법 날마다 자신을 눈부신 빛으로 빛나게 하라 불사조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시간 속에서 빛이 바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다 한 인간의 탁월함이나 명성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발에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용기와 재능 그리고 행운을 비롯한 모든 것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일을 찾아낸 다음 세상에 태양처럼 다시 나타나라 그리고 찬란하게 떠올라라. 회기에 대한 열망과 새로움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도록 빛을 발할 무대를 꾸며라. 말투가 매력을 만든다 상대를 끌어당기는 매력은 예의바른 말에서 나온다 예의는 아무리 낯익은 사람이라도 새롭게 보게 한다 예의 바른 말은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음을 연다 예의 바른 말로 마음을 내보일 줄 아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상대의 호감을 끌어당긴다 자신을 표현할 때는 우아함을 잃지 말고 명확하게 하라 시작은 좋은데 끝맺음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생각과 결실을 제대로 표출할 수 있다. 폭넓은 이해력을 갖고도 작은 것밖에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 이성이란 결단력을 갖춘 의지력의 표출 방법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두뇌는 찬사를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때로는 아둔한 두뇌를 갖고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평범함을 뛰어넘으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명확성을 드러내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